액티언 스포츠 차량입니다. 출력 부족과 함께 주행할 때 악셀을 밟게 되면 차가 떨린다고 해서 이제 입구를 하셨는데요. 시운전을 해 보니까 차가 악셀을 저속에서 밟게 되면 한 110km 정도까지 주행을 하게 되면 차가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운그 조석 음, 조석 쪽으로 이제 차가 많이 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행을 해서 이제 이거를 했더니 탄내가 브레이크 그 패드 탄내가 무척이나 이제 심하게 났는데요. 차량을 이제 이거 떠서 그 바퀴를 돌려 보니까 아니나 다르게 운전석 바퀴가 잠겨 있습니다. 나머지 세 바퀴는 이제 정상적으로 손으로 돌렸을 때 이제 잘 도는데. 음, 운전석 밖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브레이크 완전히 밟고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운전석 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벌겋게 음, 녹이 많이 쓸어 있죠 이제 열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편 조속 쪽입니다 디스크를 보게 되면 은 녹이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브레이크가 디스크 쪽에 이제 그 캘리퍼 쪽에서 이제 고착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행 중에 휠 밸런스가 이상 있는 것처럼 핸들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쪽하고 이제 또 너클하고 레크 피니언 오무기어라 그러죠 오무기어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 쪽에서 이제 많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떠는 것 때문에 휠 밸런스만 많이 몇 번씩이고도 이제 보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주행 중에 핸들이 떤다 그러면은 원인, 대부분의 원인은 휠 밸런스에서 그 떨지만 디스크가 이제 고착이 돼도 이제 떠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그런 거는 조금 점검을 해서 어,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캘리퍼가 이제 물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요. 캘리퍼에 고착도 있지만 보스내부에 고장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오일이 캘리퍼로 들어왔다가 리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알아보려면 캘리퍼에서 브레이크 오일 빼는 이 부분을 풀어주면 그쪽에서 이제 오일이 압력이 차있던게 해제가 되면서 바퀴가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 오일을 뺐을 때 바퀴가 움직인다라면 은 캘리퍼는 이상이 없는 거고 브레이크 호스 쪽에서 내부가 이제 찢어진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브레이크 오일이 리턴이 안 되기 때문에 캘리퍼가 계속 이제 물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압력을 해제를 한번 해고 휠이 이 바퀴가 이제 도나 안 도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압력을 해제를 했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바퀴가 이제 회전을 합니다. 음, 그러면다는 것은 캘리퍼의 고착이라기보다는 호스의 내부 막힘으로 인해서 캘리퍼가 리턴이 안 되면서 바퀴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디스크 자체가 열을 받아있기 때문에 라이닝 또한 이제 많은 이제 열로 인해서 재질 자체가 경화되고 이제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은 호스와 함께 디스크 그 패드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까지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이닝 재질이 열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탔습니다. 캘리퍼 고착이 되는 경우, 그 캘리퍼에 이제 피스톤이 고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요 가이드핀이라 그래서 요게 이제 고착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다반사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아무 저항 없이 움직이나 요것도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